이번 영상은 목경놀이 잠수함 리틀 라이언 제품을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라이언과 어피치 두가지 상품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는 라이언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언박싱을 한번 해 볼게요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잘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생각보다 크기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. 이렇게 손바닥, 상의 손바닥 안에 들어오고요. 색감은 굉장히 알록달록 이쁩니다. 이 제품은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100% 수동으로 작동되는 완구입니다. 여기 이렇게 라이온 캐릭터가 안에 들어있고요. 일반 장난감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 제품의 용도는 물놀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시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시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수함을 물속에 푹 담가줍니다 나도 예 그러면 이렇게 라이언 얼굴이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잠수함을 잡고 올려주면 이렇게 샤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물놀이를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37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고요. 꼭 목욕이 아니어도 이렇게 가볍게 물놀이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아이들 소분육이나 창의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지유야 재밌겠지? 응. 지유한번 잡아볼래? 응. 음유 해봐. 응. 응. 잡고. 이거 빼면은 음, 이제게 음. 물을 손잡아 대봐 <웃음> 재밌어 재밌어? 응. 아 그래도 이거 재밌게 연이놀이 아, 이렇게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고 재밌게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고경놀이 잠수함 리틀 라이언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기 응. 데려가자 탕거 그럼 라이언이 올라오지? 응 올라오지 <웃음> 라이언을 잡아자야 라이언을 어, 얼굴을 잡고, 잡고 들어봐, 얼굴 잡고 들어봐. <웃음> 이상 리틀 라이언 목욕놀이 잠수함 소개였습니다